안녕하십니까 일사메입니다 오늘은 야생을 들고 왔어요 왜 갑자기 야생이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이프킬로는 더이상 뽑아먹을만한 콘텐츠가 씨드 제발 좋은거 나와라 가자 아시드의 힘을 보여주지 오 포도 있고 양도 있고 아주 무난한 시드가 나왔어요 자 일단은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캐서 저는 시작을 할 거예요 생기 하게 시작 을 해볼 거예요 많이 불 편한 데있 고, 아, 아, 아, 제발 어, 자, 이제 한번 동 물들 을 가둬 볼까요？지금 음, 양 이랑 소가 있 어요？둘 다키우보 도록 할게요. 양, 소, 줄라, 면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위로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회생량을잡으려면 위에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가야겠죠 야 소가 안 탔으면 좋겠는데 제발 야야 야, 일로와 야 납치 성공 타! 타! 소야 타! 에이 이것도 버려 야 이거 타 이지전 동물이 다히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고 나고 되게 싫아 저기 위에 있는 친구를 잡아와야 되는데, 있냐? 동물을 납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음... 모르겠습니다. 동물인 납치한다고 그런 게 있겠어. 어떻아 하나 얘들아, 멸종은 안 시킬 거야. 오케이! 해주고 갑시다. 식량이 중요하죠. 검은 양 이쁜데 검은 양 데려갈게요. 어 마을이다. 야 시드의 힘, 시드의 힘. 아기 아기 타지마, 아기 타지마. 잼미 타지마, 잼미들 타지마, 잼미들 타지마. 잼미들 타지 왜다 이쪽으로 따라와? 아 잼미 잼민, 잼미 오. 커졌어. 미안하다. 뭔가 살려두면 식량이 안도어있는거기 때문에 닭은! 그닭 좋아 닭! 닭도... 이리로와 해놓고 아니 잼민이가 왜 저기다 그 <웃음> 아, 원래 잼민이는 여러분들 잼 저렇게 숙청해야되는 존재인거다 빨리 마을가서 일단은 급한 배부터 채우자 일단 가자! 어? 자자자자 여기로 오면은 티아스 많이 줄거야 친구있다 지금 친구. 친구 따라 들어가볼래? 치집어넣고 <웃음> 음. 양은 뭐가 살짝 양의색깔 수집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색깔 양도 있으면 양이 있으면 아예 공존을해드생각입니다 이거 사탕주지 어야 핵이다 여못보볼 때렸어 요즘은 승리 톤도 빼내준다 주민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주민작. 사람들이 막 주민작 하잖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집을 지어볼 거야. 쪽그다 집으로 하고, 이야 같이 동물들을 위한 딱 좋은 공간 여기 있네요. 됐네요, 딱 딱. 응. 음. 대칭을 좋아합니다. 뭘 꾸라봐? 아 너무 때리고 싶은데 때리면 내 목숨이 위험해져.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자. 이러면 이쁘죠? 오 좋습니다 이렇게 딱 올라가는걸로 아까 많이 캐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네 아, 귀여운 아니, 아, 예, 아니, 아가 빨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 귀찮은 이런데부터 세워야 될것 같다. 창고를 전부 다 여기다 다 놓는 정도로 보겁니다와 일단은 대충 임시 창고방 같은 거 만들고. 왜? 일단 된거 같네요. 한 칸도 내릴게다여기 <놀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완료가 된것 같습니다. 창문이 없는 관계로 이런 걸로 떼웁시다. 창문이 없는 관계로 됐다. 따 다. 자첫 날의 기념으로 집이 완성이 딱 됐어요. 창문은 나중에 어, 모래를 캐서 직접 달도록 시요 살짝 대충 만들기는 이런 느낌의 집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편집 어떻게 해야 돼? <웃음> 여기 계세요?